필러 부작용 책의 저자 고익수입니다 저희 병원에 많이 우례를 하는 환자분들이 어떤 환자냐면 필러 후 괴사 환자세요 필러 후 괴사 때 원장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부분이 뭐냐면 필러 괴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모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막막 막 허둥지둥대고 그런데 환자분은 아 원장님 나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왜 팔자를 넣었더니 코끝이 이렇게 까만가요 그리고 지금 내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에 대한 답을 못 주시고요 또 가장 우려스러운 바는 필러 괴사에 대한 처치를 그때그때 어, 제대로 된 처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필러 괴사에 대한 의뢰를 저한테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거기는 괴사 치료를 어, 산소통에 넣나요 피디알렌 주사를 넣나요 아니면 무슨 성장인자를 쓰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십니다 그건 정말 무의미하죠 괴사가 생겨서 지금 당장 코 속에 그 피부 밑에 그 고름덩어리가 잔뜩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정말 좋은 주사 뭐 줄기세포 배양액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산소통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고름이 사라질 리가 없죠 개사 치료는 그때마다 맞춰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치료를 받고 원장님들이 보내서 오신 분들이 어떤 우울을 범하시냐면 거기 원장님은 갔더니 계속해서 히알라제를 계속해서 녹였다는 거예요 히알라제는 한번 녹이는 것 이외에는 한 번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내가 주사한 곳을 확실하게 녹이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주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사를 하는 그것 자체가 상처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찌르고 쏘고 붓고 이런 것들이 가뜩이나 괴사로 힘들어하는 조직들을 훨씬 더 괴롭히는 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번세번 번 이렇게 넣는 것은 괴사로 힘든 조직을 더욱 더 망가뜨리는 일밖에 안 돼서 한번 이외에는 히알라제 치료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한 번을 조금 1.5배 정도는 넣어서 이 다음부터는 필요 없을 정도로 한 번에 확실하게 녹이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번부터는 괴사된 곳의 상태에 따라서 각종 치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피디알렌이나 뭐 산소통치료 뭐 그런 일반적인 어 일반적인 약물치료 뭐 어떤 분은 아스피린을 쓰느니 뭐 무슨 거를 쓰느니 그러시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딱 그것에 맞춰서 상처만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서 상처가 나을 때까지 적시족소에 필요한 치료들을 하는 거죠 저도 그런 걸 쓰긴 씁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보통 한 2-3%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나머지 대부분은 상처에 대한 치료입니다 괴사 치료의 전문이라고 자부하실 를수 있으려면 상처를 보존하고 괴사된 조직들을 잘 보존해서 조금이라도 흉터가 없게 하는 전 과정의 경험과 그때마다 할수 있는 각종 치료법들을 막나하는 분들만이 괴사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내실 때는 원장님들이 의뢰를 저한테 하실 때는 그냥 보내십시오. 어, 제가 뭐, 뭐 이상한 잘난 척이 아니라, 어, 그런 대답에, 질문에는 대답을 해드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거기는 무슨 치료를 해요? 아, 근데 그거는 저, 저한테 제가 무슨, 그, 그, 대장암 수술의 전문가인데, 그거 보면서, 아, 대장암은 뭐, 어디를 잘라서 어떻게 꿰매요 뭐, 이런 거랑 뭐가 다릅니까? 걱정되셔서 맡기시면 맡기시고 어제 치료 방침에 따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믿으시죠 믿어 주신 만큼 충분히 흉터 최소화로 해서 어 환자분들을 안전하게 돌려 보내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보내주십시오.